지금 뭐지? 이렇게 해서, 응? 이렇게 딱해서 봐봐, 물고나무 좋지? 타투야, 가봐. 섰어, 안 섰어, 타투야. 너 물고나무 섰니, 안 섰니? 타투야, 내말 보고 있니? 아니, 이거, 원래 물구나무 소리가 이렇게 다리가 벌어지는 건가? 잡았쳤네 오늘은 뭐할거냐면 물구나 무소에도전을 해볼건데 엄마 물구나 무서개를수있게 물구나 엄마 잡아줘야 돼. 알겠지 샤워! 야! 아빠! 물구나 무서에해에에에 에에에! 아니 이게 아닌데 가오사쿠 키미토 나가테다이 모시 아노무코오니 모노가 아루나라 아이시우 후타리 에가 오사쿠, 키미도 드나가.